골고루 한번 드셔보시고 승자 좀 마세요 하아! 하아! 하아! 아왜 죽어요? 할머니 오는데 아. 마중도 안 가고 어? <웃음> 지금 할머니 여기, 여기 있 도착 근데 아가씨 고 여기서 이거 먹고 있으니 아. 할머니 푹푹 뜨고 낸다 왜 타고 는데쿨 났다 이렇게한 번씩 먹는 것도 네. 여행 다니면서 네. 그 지역의 음식, 어. 뭐 생선이면 생선. 잘굴 아, 응. 먹었어요. 음, 응. 응. 응. 진짜 동양에서 먹었어요. 응. 굴 40개 먹었어요. 오우. 굴. 4 0개 먹었어요. 오, 굴4 0 개. 생선 잘 먹는 맛. 아 맞아요, 생선 맛있어요. 소리 나다. 언제 언제 언제 영감 나다? 지금 영감 줬다고 하고 있다 지금. 어, 안녕하세요.어서어서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요따란이있다 우리 집이 아닌가? <웃음> <웃음> 어서 와. 홍콩 만났어요. 어머니 뭐하는거야? 홍콩 아가씨래. 응. 홍콩 아가씨. 홍콩에서 왔어요. 에? 홍콩 아가씨가 어지 여기를... 에 홍콩 아가씨라고? 응. 응. 서울에서 살아요. 서울에서 살아요? 여기 여행 왔어요. 여행 왔어요? 맞아요. 어머. 엄마가 왔어요. 너 한국말도 잘하고. 혼자서 여행을 이렇게 홍콩 가가 a d 서울에 맞아. 산다고? o 아, 맞아요 그러면 네. 유학와서 아, 학교 아, 졸업하고 네. 직장 i 고 h a n g i k o t i t 잘했어요. Oyo 아 h a r i s Amazon, Amazon, a m 요 z o n a m a z 애니메이션 아마존. <웃음> 니코 니코 니 니코 니. 세계적으로 유튜브라는 걸온 세계에서. 다 이거. 거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었구만이게직업이요발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안 된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He smile at me dude. w h a t 어? 혼자 왔어요 o n t e n t What's your c o n t 어 n t Hong Kong is a wassail. Hong k o n 어 m o s o s a i 왜 혼자 왔어요? 혼자 여행 좋아해요 남은 <웃음> 아, 어.. 통양에서 자요? 통양에서? 네 멋있다 멋있다 운정해요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운정 사장님 사장님 선장님 만났어요 여러분 He's the captain guys 어 여기 여기에서 일해요 네, 안녕 안 카이 파이팅! 아? 이 거에 할수 있어요? 어? 진짜요? 어? 사탄이 괜찮아요? 오! 오.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I'm the assistant, guys. 오! 이동하고 있어요. 와! It's moving, guys! 와! It's moving! Dude! You won't believe this. It's moving. 대박! 이동하고 있어요. 와. 지난 있다몇년 공부했어요? 몇년 경험 있어요? 40년. 45년. 40. 응. 4년 45, 45년. 응. 와. 몇... 몇 살부터 운전해요. 16살. 16살? 응. 우와. 응. <웃음> Starting from 16 years old. 우와. 정말 wow, 많아요. 그래, 그래. Wow, 저는 구경할 거예요. 여기 구경. 구경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미쳤다. This is crazy. 여기. 혹시 네. 여기 네. 맛집 있어요? 동관식당. 여기 오시면 네. 불켜지는데 동광 식당 네. 그래가지고. 동광 식당이요. 네. 감사합니다. 동광 식당. 동관식당. 아, 여기요? 어,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메뉴가 menu가... 어, 네. 네, 이거 비빔밥인데. 음, 네. 씨얼친 비빔밥. 어. 씨얼친 비빔밥. 어, 이거 습. 뭐예요? 어, 쑥도 있고요. 네. 있어요. 네, 네, 네. 와, 씨 쑥. 어, 제가 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빈빈밥 먹어 이거 먹어. 영어로줬어요 네. 아, 그럼 이거 하나 주세요. 네네. 네, 네. 밥 이거 한국말 뭐예요? 아, 성게. 아, 성게 비빔밥. 네, 성게 빈빈밥이거요 아! 피 그거. <웃음> 이거? 어, 어, 네. 그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있어요. 아 넣고 스푼으로 비벼 드시면 돼요. 잘 섞어서. 먹어요. 그... 네네. Sea urchin. 오, sea urchin. t u e s don't if i s g n o be o n g eat i m eat i o e it. I'm n t t m o eat it. a m n t t o n eat m n to m to a m g n eat i g n m a i m g o to m o i t eat o e i o e a it. i eat e See you guys tomorrow Good night Bye